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햇살 가게의 햇살미남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 즐거운 맛과 함께 와봤습니다. 네. 어... 찾아보니까 정이 들죠? 네. <웃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 고객님들 자주 뵙게 돼서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객님이 저한테 왜제 닉네임이 햇살미남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 미남인데? <웃음> 네, 그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자 햇살 가게는 햇살을 담은 쌀을 파는 가게라는 뜻입니다. 햇살을 담은 쌀을, 그러니까 쌀이 햇살을 담아서 우리가 열매를 매서그 쌀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거를 파는 가게다 라고 해서 가게 상호명을 이렇게 적고요. 저 같은 저는 그 쌀을 파는 남자다라고 해서 햇살 미남이 됩니다. 뭐 쌀을 든 남자, 예, 꽃을 든 남자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쌀을 든 남자, 그래서 줄여서 쌀남. 근데 쌀남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쌀미자로 써가지고 미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햇살 미남. 자 이제 이해 다 가시죠? 네. 여러분들도 다 미남, 미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쌀 들고 이렇게 딱딱 찍으시면 미남, 그리고 미녀가 되는 거예요. 미남, 미녀 되기 참 쉽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쌀을 소개해드릴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효도쌀, 아, 삼총쌀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효도쌀이 무엇이냐? 바로 위에 보시는 백진주, 수양미, 찰진쌀을 말합니다. 음... 왜 효도쌀이냐고요? 아 효도쌀은 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드시잖아요. 어르신들은 어, 소화 능력이 일반 그 젊으신 분들보다는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돼야 아, 됩니다. 그래서 일반 맵쌀보다 더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맛도 있고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는 그런 선호하는 그런 쌀이다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뭐 우리 가게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검색해서 어떤 이런 저런 쌀을 선물해 줄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쌀 소화가 잘 되는 쌀 그리고 맛있는 쌀그걸세 가지 딱 꼽았더니 햇진주쌀 수양미, 그리고 찰진쌀 요게 낫다 그래서 저희는 햇쌀 가게 이걸 삼총사라고 합니다 효도쌀 삼총사요 어,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많이 떨어져서 사시죠. 코로나 이후로는 뭐더 이제 찾아뵙기도 힘들고, 그쵸? <웃음> 네,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로만 드리는데, 어, 직접 찾아뵈서 뭐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한테 이렇게 챙겨 드려야 되잖아요. 특히 먹을 것 같은 거잘 챙겨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선물로 드리는 그런 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한테뿐만 아니라 거래처 그리고 뭐 지인들 그뭐 개업식 선물 뭐 이런 걸로 많이 선물을 해주십니다. 음왜 그러냐고요? 일단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자, 10kg 무게도 있고요. 부피도 있고요. 그리고 어 2~3인 기준으로 한달 동안 먹어도 되는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지요. 네. 3만 원도 안 되는 3만 원대에 예, 돈으로 어 이렇게 부피 있고 무게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쌀 상품 정말 좋습니다. 아. 어 아, 선물로 이제 선물로 이렇게 해 주시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조금 더 이제 좋은 걸 선물해 주신 선물해 주시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 찾고 그리고 맛있는 거 찾고 그러다 보니 이런 쌀이 나온 겁니다 음, 선물로 챙겨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렴한 것보다는 좀더 비싼 거 좋은 거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고급 고급 쌀 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 혼합 쌀 그리고 이런 백진주 수양미 이런 찰질 쌀 같이 하나의 품종으로 포장이 된 단일미. 단일미라는 게 그냥 하나의 쌀로 포장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고급쌀 이렇게 나눠지는데 혼합쌀 고급 단일미. 단일미가 좀더 고급이겠죠? 네네네. 물론 혼합쌀도 괜찮긴 합니다만 가격이 좀더 저렴하죠. 네. 그래서 그 고급쌀을 보통 선물 많이 하시고요. 어, 그 중에서 많이 선택되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수양미, 백진주 찰진쌀요세 가지가 제일 많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핵살 가게의 기준이고요. 특히 어, 그세 가지 중에서 수양미랑 백진주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찰진쌀 미호 이렇게 돼. 미호가 그상그 그 품종명이에요. 상품명은 찰진쌀 이렇게 되고요. 어,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여러 뭐 지인들 거래처 선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물로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피도 있고 무게도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리고 저 오랫동안 먹으니까 저 그리고 하루에 세번 새끼를 드신다고 할때 무의식적으로 그 선물해 준 사람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만원대 상품으로 어 거래처 부모님, 지인, 뭐 개업선물 이렇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이렇게 뛰어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포피도 일단 크고요 딱 택배로 그 선물 딱 받았을 때 무게감이 있잖아요 오, 이러죠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상자 드는 거랑 무거운 거 상자 드는 거랑 기분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그 선물로 할때 아주 좋은 쌀이다라고 제가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이런 쌀을 가지고 밥을 할때그 선물 을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집밥을 많이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집밥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쵸 집밥에는 이제 사랑과 정성 그리고 좋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좋은 재료 바로 한식의 기본 재료 바로 이쌀쌀 쌀 중에서도 이 고급쌀 백진주 수양미 차진쌀 이것이 음 아주 좋은 선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밥 먹을 때 맛있다 그러면 밥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할때이 밥이 그냥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쓰이는 말이잖아요 요리가 맛있든 그날 분위기 좋든 뭐밥 맛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요리 자체가 그한끼 자체가 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밥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인 밥심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쌀이 그만큼 무의식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쌀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예전에는 그, 우리 그 중요한 쌀을 일본 품종을 많이 먹었었어요. 뭐, 아기바리 고시가리, 이런 것들이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음, 일본에서 그 쌀을 만든 게 1950년대인데, 어, 그 쌀을 우리가 한 1970년대부터 잘 살기 시작했잖아요. 산업화 되면서. 그때부터 좀더 고급 쌀을 먹다 보니까 일본 품종을 들여와가지고 그걸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산업화의 주, 주역이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아, 악개발이 뭐 고시 깔 이런 게 고급 쌀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어요. 가지게, 가지,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그런 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한데 요즘엔 많이 달라졌죠. 음, 혹시나 그 부모님들이 막나 챙겨줄 때밥 보내줄 때쌀 보내줄 때, 때 아끼발이나 고시까리 보내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쌀 선물해 주시면 아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 옵니다. 딱해 먹고 나서 보니까 이야. 자식이 선물해준 쌀이 더 맛있네 막 이러면서 자식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쌀 먹어본다 막 이렇게 바로 전화 올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저희 고객님들이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고 전화도 많이 해주세요 아, 부모님한테 선물해 줬더니 너무 반응이 좋다 어, 만족도가 좋다 다음에 또 구매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어, 후기를 남겨주시거든요 그만큼 피드백이 좋은 쌀이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논문으로도 제가 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백진주쌀 아, 백진주쌀 네, 보이시죠? 요런 썸네일 보시면 어, 저희 햇살 가게에서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요 아, 백진주쌀은 이제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에서 열심히 개발한 품종이에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찰진 걸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어, 찰진 일반 맵쌀보다 더 찰진 품종을 매번 개량하다가 2002년도에 2002년도에 나온 어, 아주 찰진 쌀입니다 일반 맵쌀 중에서 아마 제일 찰질 거예요어어뭐 요거 뿐만 아니라 뭐그 이후에 나온 수양미 지금, 지금 어 같이 팔고 있는 수양미도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기 있는 쌀입니다. 이건 수양미는 2016년대에 나왔어요. 백진주는 일단 밥맛이 아주 찰기가 좋고요 어, 그리고 약간 그 씹는, 어,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윤기도 좋고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찰기가 좋다는 말은요. 바로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있는 그 집이라든가, 어르신들 있는 집에서는 이 백진주를 진짜 선호하십니다. 어, 찰진 밥좋아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백진주 어, 구매하시면 아주 만족하실 그런 쌀이에요.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도 이제 이쌀 많이 주문하시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작곡을 섞어 드시잖아요. 그냥 작곡 섞어 드시면 이게 밥인지 내가 돌 모래 심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찰진 어, 백진지를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어, 찰진수로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어, 혈전 콜레스도 낮추고 신경 활동도 강화하거든요. 어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음, 보, 아이고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어, 찰진쌀 뭐 웰빙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성 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백진주 쌀이라고 나오는데, 당뇨병에 유효하다, 유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곡 같은 걸 섞어 드실 때, 그냥 쌀보다 요거를 섞어 드시면 더 맛있다. 잘 넘어간다. 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완전히 이제, 당뇨에 도움이 되는 뭐, 도담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맛이 없어서 팔리질 않습니다. <웃음> 여러분. 백진주 쌀이 제일 좋아요. 어, 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당뇨에 유용한 쌀로 백진주 쌀이 소개되고 있죠. 자, 물론, 이제, 그, 당뇨에 무조건 그 찰진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용하다는 거죠. 어, 저희는 의약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용하다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어, 소화가 잘 된다고, 뭐, 그, 찹쌀로 밥, 드시는 분들 가어 찹쌀로만 밥을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면은 너무 찰지면 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찰지 쌀을 찾으셔야 돼요 밥맛도 좋고 왜 우리도 어 너무 맛없으면 안 먹고 너무 찰지면 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적당한 절충점을 찾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백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 백진주 쌀은 바로 그 중간 찰기를 갖는 쌀이에요 신품종 쌀 중에 일반 맵쌀보다 어, 더 찰진 여러 저아밀로스 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밀로스라는 거는 소화가 안 되는 뭐 그런 성분인데요. 어, 이게 낮을수록 좀더 찰지거든요. 그런 저아밀로스 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왜이 백진주, 수양미, 찰진 쌀이 유명할까요? 어, 그거는 아무래도 좀더 그 식감하고 구수한 맛이랑 이제 윤기 모양 쌀의 모양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잘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 쌀들이 어 만족도도 높고 그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 재구매율도 가장 높습니다. 어 그거는 이제 논문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제가 논문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아 확인시켜드릴게요. 갑자기 왜 논문이냐고요?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잠깐만 계세요. 어, 아, 요 기사를 일단은 없애고요. 네. 어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네. 네, 석수학위 논문이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 구매 후 만족도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어, 국토경제학과에서 최근에 2021년 8월에 나온 논문입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 마크가 딱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논문이 그 우리 그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쌀을 그 우리 소비자가 살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후기를 남기겠죠. 그리고 뭐 만족도 이런 것들을 남길 것인데, 이것들을 쭉 조사해서 어떤한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논문입니다. 이거 결, 결론을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가장 만족도가 높다. 네, 결론을 딱 보면 어... 네이버 데이터랩의 100미 탑 500위 중 500가지의 그런 쌀들 중에서 어, 상위 6가지 쌀의 어, 구매 후 평점과 쌀 가격의 관계를 살펴보면 백진주 뭐 쌀이 4.9점, 수양미가 4.8점 이런 식으로 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상위에 백진주 쌀과 수양미가 있다고 라이 논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고 가격적인 거에서 적정한 가격을 갖추고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 쌀이 뭐다? 바로 백진주 그리고 요 수양미다. 이렇게 논문에서도 어, 검증이 된쌀 바로 교도쌀 백진주 수양미 찰진쌀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냥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네 아니 물건 파는 사람이 다 자기 물건 좋다 그러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쌀이다 햇살 가게에서 이렇게 좋은 쌀을 팔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만약에 이제 집에서 아이가 밥을 잘안 먹는 집이 있다면 어, 나안 먹어 밥 먹기 싫어 막 이런 집이 있다면 이 쌀로 바꿔 보십시오 백진주 쌀로 이백진지을 쌀로 바꾸면 어, 아이가 바로 느낍니다. 엄마 밥 맛있다. 엄마 최고다. 밥한 그릇 더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왜냐고요? 아니, 그 아이들 입맛이 정확하거든요.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순수해요. 우리 어른들의 입맛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재료, 그 밥에 들어간 정성 그대로 다 느낍니다. 네.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로 느낀다니까요. 한번 바꿔서 한번 밥을 저어 보시면 땡깡 부리던 우리 아이들 한대더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네, 정말 쫀득쫀득하거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소화 잘안 되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때 이런 백진주, 락미, 네, 네, 이런 쌀들 주문 주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거예요. 어, 어르신들은 다른 그 연령대랑 다르게 밥을 친구분들이랑 자주 마, 먹으시거든요 어... 요 쌀이 그 고급 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녀분들 때그 선물도 받고 챙김을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인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어, 어르신들이 같이 밥을 먹는 게 물론 이제 어,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목적이 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밥 맛있지 그러면서 아이 먹어봐 이거 이 고급 쌀이래 백진주 수양미 이게 고급 식당에서만 쓰는 쌀이래 그리고 우리 제 자식이 한 달에 한 번씩 10kg씩 보내줘 아주 신선하게 맛있지 않아 이거 한번 시켜서 먹어봐 맛있어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버님들이 그밥 먹을 때뭐 하겠어요. 자기 자식 자랑하고요. 자기 손주 자랑하는 겁니다. 은근하게 자랑을 해야죠. 대놓고 자랑은 안 하지만 이렇게 나 지금 그 자식들이 나 챙겨주는 그걸로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웃음> 자랑하시는 거예요. 챙김 받는 것그 자체가 효도 받고 있는 그 자체가 자랑거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쵸? 네. 어,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 이게 얼마라고요? 3만원대그 가격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묵직하게 10kg 받았을 때 무게감이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요. 아주 가벼워요. 가벼워요. 근데 이거는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그리고 부피감도 있고요. 그리고 기간도 한달 가까이 계속 하루 세끼를 드셔도 남아요. 보통 2, 3일 기준으로 한달 정도 드시거든요. 10kg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성비 좋은 효도선물은 바로 유이 쌀이다 무의식적으로 먹을 때마다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선물로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선물할 때그 사람이 떠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꼭 의식적으로 떠올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게 하면 됩니다 무의식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선물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먹게 되면 그 밥이 맛있으면, 아, 밥맛 맛 좋네, 할 때마다 여러분 선물해준 사람 떠올리게 됩니다. 그쵸? 예. 아, 여러분들, 얼마에, 예, 3만원대 중반에, 예, 이 특가 가격으로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36,990원에 여러분 특가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어요. 어, 아, 그리고, 오, 요 쌀이, 음, 찰지다고 그랬잖아요. 백진주, 뭐, 수양미, 찰지살, 요게, 공통적으로 특징이 찰지다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정도는 다 달라요. 어, 백진주가 제일 찰지고 그다음에 수, 그 다음에 찰진쌀 미호 그 다음에 수양미 이런 식으로 찰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그래도 일반 매살보다는 조금 더찰진데요 찰진 것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어머님들, 주부님들 밥을 하실 때 어떻게 밥을 하시나요? 그때 끼니마다 먹을 만큼 이렇게 밥을 하시면 밥맛이 제일 좋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매번 그렇게 하면좀귀찮지않아요 설거지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전기밥솥세자가 4,5인분 넣어서 한 번에 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냉동해 가지고 보관을 하시잖아요 설마 그 보온을 누르지는 않으시겠죠 보온을 누르시면은 밥맛이 베리니다 색깔도 변하시고요 그래서 어 그거를 소분해서 냉동고에 넣었다가 끼니 때마다 그걸 해동해 가지고 밥을 드시잖아요 근데 요 찰진쌀은 바로 그렇게 해동했을 때도 처음 했던 그밥맛 그대로 맛있다. 그게 특징이에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그게 그 있습니다. 네, 실험한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청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어, 객관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파서 맛있게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농업진흥청에서 이제 실험한 도표인데요. 탈질수록 냉동했다가 해동했을 때밥 어, 맛이 그대로고, 그리고 쌀알 모양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그 내용의 도표입니다. 어, 정확하게 그, 사연, 그, 그 어, 실험한 쌀은 미호쌀이고요. 그 다음에 찹쌀, 그다음에 추창쌀까지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찰질수록 더 냉동을 해고, 냉장 그 해동을 했을 때 맛있더라, 밥알 유지도 잘 되더라, 쌀 모양도 윤기도 잘 나더라라는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부님들 매번 밥하시기 귀찮으실 때 이런 좋은 쌀을 구매해서 하시면 냉동에서 해동해서 먹을 때 그때마다 매번 그밥갖 밥, 밥 지은 그 밥맛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주 행복한 집밥을 할수 있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쌀꼭 사세요. <웃음> 네. 어,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수양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요 수양미는, 어, 골든킨 사모라는 그, 품종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골든킨 3호 이 수양미는 화성시 대표 브랜드입니다. 화성시 대표 브랜드예요. 어... 어디 갔지? 아이고, 밑에 있네. 네네. 잠깐만요. 아이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야. 수양미 여기 보시면 화성시 대표 브랜드 햇살들이 마크 보이시죠? 햇살들이 요, 요 햇살들이 마크가 어, 화성시 대표 브랜드입니다. 화성시 지자체에서 이 쌀은 우리 지자체 마크를 달고 내 보내도 될 만큼 가치 있고 밥 맛이 좋은 쌀이다라고 보증하는 그 쌀입니다. 괜히 그 지자체에서 이런 마크 달고 이 수양미를 파는 게 아닙니다.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쌀이다. 맛있는 쌀이다. 자신 있다. 라고 해서 요 햇살들이 마크를 딱 붙여서 팔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요 햇살 가게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수양미 네, 지금 특가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이수양미는 어,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 향이 좋습니다. 향이 좋아요. 주한 향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다른 쌀 보다 백진주보다 좀더 고들고들 해요 그리고 너무 찰지지 않고 적당한 찰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보통 많이 선호합니다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주부님들이에요 백진주는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주문을 하시고요 이요살이 어, 유명해진 계기는요, 뭐, 그전에서부터도 계속, 어, 유명을 했었는데, 이게 나온 거는 2016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입으로, 입으로, 이제 구전으로 이제 막 소문이 퍼지다가, 어, TV 프로에 한번딱 나왔어요. 그, 무슨, 음, 무슨 땡스토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요리사분이 이걸, 이 쌀을 딱 들고 나와서, 아, 이 쌀이 너무 구수하고 맛있고 찰지다. 다른 소리, 들과 차원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 쌀이 팔렸습니다. 알려졌고요. 그때 G 마켓, 옥션뭐 이런 검색어 순위에 이 수양미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이걸 계속 수백 수천폭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작년에는 이 수양미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아마그 수양미 구매하셨던 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작년에 수양미 못 구하셨죠? 품절 대란이났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작년에 한 6월달인가 그때쯤 되니까 수영미가 없었어요 진짜예요이 어, 백진주도 전에 말씀드린 그 백진주도 작년 6월달 쯤쯤에 된터는 백진주랑 수영미가 아예 못 구했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맛있는 쌀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요 백진주랑 수양미랑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백진주랑 수양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 어떤 게더 맛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분도 계시고 그런 거는 어, 약간 취향 차이 알아가지고 음, 아주 쫄깃쫄깃한 그 식감 좋아하시는 찰진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진주가 더 맛있다고 느끼실 것이고요. 약간 고들고들하면서 약간 씹는 맛이 적당한 그런 쌀을 원하시는 구수한 향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수양미를 드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주부님들이 보통 수양미를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의 찰기 갖는 이제 미오쌀이라고 있어요. 어미오쌀이라고 찰진 쌀미오가 있는데 요거는 가성비가 좋은 찰진 쌀이에요. 이호살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식당에서도 많이 차, 주문하세요. 어, 쉽게 정리하면 남자, 남성분들은 그,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백진주 쫄깃쫄깃 쫀득쫀득한 그 밥맛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은 백진주 그리고 구수하고 적당한 고들고들하고 찰기 갖고 있는 건 수양미 우리 가성비 좋은 거는 요 찰진살 미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요거 많이 주문하세요. 집에서도 어, 이렇게 주문을 하시지만 식당에서도 주문을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당에서는 어떤 쌀 많이 주문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고급식당일수록 그 고급 식당일수록 이제 수양미랑 백진주를 되게 다 주문을 하시는데요 어, 고깃집일수록 백진주를 많이 선호하시고요 어, 그리고 한식당, 뭐 일식집 뭐 그런 집일수록 요 수양미를 많이 주문을 하세요 수양미 그리고 어, 잠깐만요. 일반, 그, 재료에 신경 쓰는 일반 식당들 있잖아요. 근데 가성비도 생각해야 되는, 아, 어, 그런 식당들. 그런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찰진 쌀미오라고 주문합니다. 아, 어, 요, 그 수양미는 4kg짜리도 있어요. 요, 4kg. 에, 이렇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는 4kg짜리 그 상품이 있는데, 요, 지퍼백은, 어, 밀폐용, 기 우리가 쌀을 구매하면, 밀폐용기에 다 따로 또 담아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이 4kg짜리는 디포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밀폐용기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편리하죠. 그래서 어, 소가족이라든가 외식을 자주 하거나 배, 그 배달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4kg짜리 주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거 설명드리고요. 4kg 이렇게 이 상품이에요. 이 상품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 밥을 자주 안 해주신 분은 적은 소유 포장으로 구매하세요. 어... 아, 네. 네, 지퍼백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제가 설명 한번 쭉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퍼백이 편하더라고요. 밀폐용기에 따로 담지 않아도 되고요. 아 어, 지금 이어서 계속 요 철진 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식당에서 일반 식당에서 많이 주문한다 그랬잖아요 일반 식당 일반 식당에서 특히 그 가성비 많이 따져야 되는 일반 식당들 말씀 드는거고요아 어, 저희 가게에서 어, 주문하신 식당들 보면 되게 다 양심 식당이고 유명한 식당이에요 밥맛 좋기로 유명한 식당이에요 왜냐하면 어 아주 그, 가, 그 가격적인 것만 따지는 분들은 아주 저렴한 쌀을 사거든요. 근데 우리 저희 집에서 저희 햇살 가게에서 파는 그 쌀들은 다 고급 쌀이에요. 단일품 단일미로 호남미가 아니고 단일미예요. 어 물론 이제 아주 경기미 일반쌀도 있지만. 네, 지금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는 건 단일미만 소개시켜 드리니까 이런 쌀을 구매하시는 식당들은 아주 양심식당이고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좀더 다른 곳보다 정성을 더 많이 쓰고 정성을 많이 드리고 밥맛도 좋은 그런 식당들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어, 그래서 잠깐 우리 그 저희 어그 햇살각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는 어, 식당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어, 수원 영통에 가시면 대머리 칼국수 사장님 계실 거예요 대머리 칼국수에서 어, 이 쌀을 많이 주문하시거든요 어, 칼국수 드실 때도 밥 많이 드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대머리 칼국수 사장님은 이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평판도 좋을 거고요 그 칼국수 맛도 좋을 거예요 칼국수 집에서 이 쌀을 쓴다니까요 좋은 쌀이어지지고 칼국수가 얼마나 또, 그, 손이 많이 갑니까? 일일이 다 반죽해야 되고, 막, 이렇게 또다 써야 되고, 뭐 국물 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그, 생각보다 신경을 덜 써도 될것 같은, 이런 쌀을, 좋은 쌀을 쓴다는 거는, 그 칼국수도 그만큼 더 좋은 걸 쓴다는 거예요. 그 육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좋은 식당이, 원영통에 있습니다. 대머리 칼국수 사장님, 매번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그 태초면에 이제 모돌이그모돌이 일식집 사장님도 수양미를 매번 주문해 주시거든요 어 좋은 곳일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재료를 쓰는 곳일수록 대부분 양심 식당이고 고급 식당이고 평범하지 않습니다 맛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정성을 많이 들이니까요 어, 제주도 밭담 어, 그 일식집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대전의 호만두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 경기도 어, 호평동 남영주시 호평동에 있는 어, 훔친 뒤통고기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어, 여러 식당 사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ppl 했어요. <웃음> 아니 그럼 그 좋은 재료로 이렇게 주문해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아 어, 그리고 어또 식당들에서 또 많이 주문하시는 쌀이. 어, 요 백진주랑 수양미를 같이 많이 주문하세요. 어, 왜요, 왜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백진주랑 수양미가 같이 섞어서 이제 밥을 하면 다시 더밥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아, 요거 관련된 기사도 제가 보여 보, 보여드릴 건데요. 음, 네네. 일단 솥밥을 주로 많이 하시는 제 한식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백진주 7, 수양미 3 이런식으로 비율로 섞어가지고 어, 쌀을 잘 씻어가지고 돌솥밥을 하면 그렇게 밥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 돌솥밥을 하는데요 어 물론 이제 그 약간 정성이 더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밥을 지으시나요? 흐르는 물에 한 두세 번 씻어가지고 이제 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식당일수록 그 흰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계속 박박 씻어요 흰물이 안 나오게 그 흰물이 전분이거든요 그 전분이 이제 밥을 텁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텁텁함을 없애고 다 씻어내 버려요 그래서 훨씬 더그 밥알에 그고들고들하면서씹으면 쫀득쫀득한 그 식감을 낼수 있는 그 방법이 7대3으로 하고 그흰 물이 안 나올 정도로 밥과 씻어서 한그 비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는 7대3으로 해서 어, 밥을 짓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 요거 진짜 비법입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비법 알아가시는 거예요. 고맙죠? <웃음> 네. <웃음> 이, 이 제품 많이 구매해주세요. 음, 기사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어, 여기 보면 조선일보 이제 기사인데요. 그, 요리하시는 요리사분들이 어떻게 밥을 짓는가, 요거 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 요거를 제가 말하는 기사예요. 어그 내용을 보면 그 여러 요리사분들이 이제 밥을 짓는데 어떻게 하면 더 밥을 맛있게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좋은 재료로 어, 정성들여서 쌀을 씌워서 돌솥밥을 하니까 맛있다. 어떤 좋은 재료요? 바로 백진주. 그리고 수양미를 7대3으로 섞어서 밥을 지으니까 맛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박 씻어서 흰물이 없어지게끔 박박 씻어가지고 돌솥밥을 지으니 맛있더라.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사로도 나온 정도로 맛있는 쌀, 수양미, 백진주 지금 구매하세요. 네, 아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니까 어, 믿고 구매하시면 네. 아 여서, 여러분 후회 안합니다 아그 집밥이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쵸 집밥을 잘 하셔야지 이제 여러분들 집에 있는 파랑새가 살이 찝니다 파랑새 제가 오늘 파랑새 옷을 입고 있죠 파랑새가 살이 찌요 아, 아 파랑새는 집에 있습니다 그쵸 집밥을 많이 하실수록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일상 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랑하면 챙겨주고 싶고 또 맛있는 것부터 챙겨주고 싶고 그런 게 사랑이죠. 집에서 남편은 안 챙겨줘도 우리 사랑하는 <웃음> 자녀분들은 많이 챙겨주죠. 잘 챙겨주잖아요. 그렇죠? <웃음> 네,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가지고 남편분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남편분들 요즘 기좀 살려주세요. 너무 기두가 있어. <웃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가족과 이제 많이 하는 시간이 가족과 시간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집밥을 많이 하게 되면서 실제로 더 화목해졌습니다. 돈독해졌어요. 사이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일만 생각했어요. 돈만 생각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냐? 직업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직업관이 가족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더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집밥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혼율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집에서 가족과 많이 아이와 많이 놀아주고 많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인식이 이제 이전과 달라졌다 이거죠. 예전에는 뭐 장기 출장 가는 거 오히려 선호하셨다 막 그러시는데 와한달 동안 출장 갈 때는 와이러셨던볼게 <웃음> 있어 이제 그것보다 더 집밥을 약간 몸이 귀찮더라도 사람 사람과 같이 하는 면더 좋더라 이런 게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혼율이 그만큼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밥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다. 집밥으로 그리고 내가 챙김을 받고 있구나. 그 느낌을 받으면 어, 상대방에게 또 그렇게 챙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이제 어, 그리운 건 어머니 집밥이죠. 어머니 하면서 옛날 그생각나네그 어, 그 프로그램. 그래서 매 잊지 못하는 우리 집밥을 만들어서 그 자녀분들한테 주면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한테 효도 더 하겠죠. 그리고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남자분들도 요리하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 어, 50 플러스에 갔을 때, 50 플러스라고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그, 평생학습관에 가면 이제 요리 강좌가 있는데 의외로 남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요리를 배워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접해 주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뭐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남성분들도 많이 집합하니까 여러분들 어, 남성분들도 많이 집밥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어, 이제 그... 어, 수양미하고 백진주도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워낙 이게 이전부터 유명을 해가지고 햇살 가게에서 많이 구매해 주셨고 어, 자주 기사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언급이 됐던 그런 쌀이니까 믿고 구매하시면 후회를 안 하십니다. 농산물이다 보니까 어, 이제 생산지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안할 수가 없어요. 어, 음, 잠깐만 계세요. 생산지에 대해서 음... 네, 요, 그, 저희가 햇살가게에서 파는 쌀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팔고 있어요. 아이고, 제 얼굴이, 아, 얼굴이 안 보이네요. <웃음> 여러분, 네. 독정RPC에서 구매를, 그, 생산을 하는 거고요. 독정RPC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GAP 마크 보이시죠? 우수 생산 시설 인증 마크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아주 좋은 시설에서 그 생산하고 있다는 인증 마크니까 믿고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산자 직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선하게 바로 보내줄수 있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아까 이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쌀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간척지 쌀이 또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그 간척지에 있는 그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겁니다 요요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이시면 저 위치에 그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가공해서 보내드리는 건데요 아, 잠시만 계세요. 네, 손님이 오셔서 잠깐만 중지할게요. 까지 말씀드렸다 말았죠 네, 네 여러분 잠깐 손님이 왔다 가서 어, 저희는 어, 직접 매장에서 그, 라이브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손이 님 왔다 가면 잠깐 멈춤을 해 놓고 다시 방송 라이브를 합니다 아자 어, 여러분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다 말았죠 네, 어, 생산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네. 어, 경기미가 유명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간척지 쌀이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어, 음, 농산물이다 보니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그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 기후는 아무래도 이제 일교차가 심할수록 농산물은 맛이 있습니다. 어, 유명적 농산물 과일 뭐 이런 거 생산지 보면 일교차가 다 높아요, 커요. 그, 우리나라 그 농작물 가지고 그대로 아프리카에 가서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이따만 이렇게 커지는데 맛은 우리나라께 이 조그만 게더 맛있습니다. 왜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주 압축성장을 하거든요. 나이, 그리 나무들 나이탈을 보면 겨울에는 이만큼 나는데 여름에는 이만큼 크죠? 근데 단단한 건그 이만큼이 더 단단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일교차가 클수록 어, 쌀이든 과일이든 더 당도가 올라가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그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 퇴적물이 잘 쌓인 곳이 농사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명의 발상지도 대부분 다 강하구에서 시작을 했죠 강을 끼고 이유가 뭐예요 농사가 잘 되는 그 퇴적물이 잘 쌓였기 때문에 어, 간척지쌀이 유명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간척지에 퇴적물이 그 쌓인 그 토양 위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이더 맛있는 겁니다 그쵸? 어, 다른 지역보다 일교차가 크고 그리고 퇴적물이 잘 쌓인 그간처직살 이게 바로 우리 햇살 가게에서 파는 어, 경기미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맛있는 어, 경기미 구매해 주세요. 네. <웃음> 어,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같이 파는 상품이 있어요. 더불어서 같이 파는, 파는 상품이 또 무엇이냐. 바로, 찹쌀입니다. 우리가 그, 맵쌀로만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간혹 요리 재료라든가, 뭐, 약식, 약밥, 뭐, 삼계탕, 뭐, 그리고 일반 맵살에 이제 섞어서 드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소화가 잘 되는 찹쌀로 이제 많이 음식을 하시는데, 그때 주문하시라고 요, 저희가 찹쌀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찰질수록 그, 소화가 더잘 되죠. 그래서 그 찹쌀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찰지면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뭐, 신경 활동도 강화합니다. 아, 어,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그 날, 이제 신경증이 좀그 그, 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약간 몸에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소화도 덜 되고, 소화가 안될 그때 이 찹쌀로 드시면, 밥을 해 드시면, 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여성분들이 이 찹쌀을 많이 해서 드세요. 맵살에 섞어서 드시고 요 소화가 잘 되거든요. 어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맵쌀에 찹쌀을 섞어 드시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약밥을 할때 그리고 삼계탕을 할때 어, 이런 찹쌀을 섞는 이유가 아무래도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드실 때 그냥 맵살보다는 찹쌀 넣어야지 당연히 소화가 더잘 되겠죠. 그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조합을 해낸 거예요. 이런 조합을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더라. 찹쌀로 섞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빠르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 그죽 써줄 때 우리 어떤 쌀 써요? 일반 맵쌀이 아니고 찹쌀로 맵, 그 죽을 써주시는 거흰 죽을 쓰실 때 맵쌀 쓰시면 안 돼요. 맵쌀보다 소화가 더잘 돼야, 잘 되는 찹쌀로 흰 죽을 쓰셔가지고 환자한테 주시면, 아, 바로 기운 차리고 일어납니다. 네. 반드시 죽을 쓰실 때는 찹쌀로 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같이 차렴미도 어, 팝니다. 차렴미는 차렴미는 이제 찹쌀을 덜 도정한 거잖아요. 어, 찹쌀 찹쌀을 덜 도정하면 당연히 이제 현미가 되니까. 어, 찹쌀 현미도 저희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바로 이 현미 같이 드시면 좋잖아요 근데 일반 현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까실까실하고 식감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잘안 먹어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잘안 먹고 저도 잘안 먹어요 일반 현미는 잘안 먹어요 그런데 이 찹쌀 현미를 바꿔서 드시면 그 부드러운 게다 상쇄시켜 버립니다 엄청 맛있어요 저는 그이 찹쌀 현미 100%로 밥을 먹습니다 지금 고혈압이라든가체중조절 때문에 찹쌀 현미 100%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맛있어요 왜요? 찹쌀 현미거든요 <웃음> 어, 잊지 말고 이 찹쌀 현미도 같이 구매해 주세요 어, 이 찹쌀 현미는 일반 현미와 다르게 소화가 더잘 됩니다 어, 일반 현미는 입에서 따로 놀지만 이 찹쌀 현미는 그렇지 않아요 부드러워서 그냥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일반 멧살하고 달려요 어, 다이어트 하실 때 현미 하시기 전에 바로 이 찹쌀 현미 드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 어 저는 이제 그 밥으로도 이 찹쌀 현미를 먹지만, 어, 누룽지로 해서도 이 찹쌀 현미로 먹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어, 우리가 입이 심심할 때 뭔가 계속 주어 먹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두면 빵, 쿠키, 뭐 이런거 먹어요. 단거, 사탕, 그런데 이 찹쌀 현미로 누룽지를 만들어 가지고 먹게되면 정말 오독오독하고 맛있는 구수한 것을 가지고 어, 먹게되면 어, 그살찌점류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찹쌀 현미는 지하의 지수가 낮거든요. 지아의 주스가 굉장히 낮고 식이섬유를 계속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배출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어떻게 될까요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해결되고 칼로리도 낮죠 그리고 소화도 천천히 되기 때문에 어, 건강식으로 최고죠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천천히 소화가 되는게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고민이 뭐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 바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집중력, 그거랑 공부 문제, 그리고 이제 외모가 또그 문제잖아요. 크게 이두 가지가 아이들한테는 제일 문제일 거예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기 그 외모, 살찌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들. 이찹쌀현미로 누름질을 해서 딱 주면 아이들이. 그, 오독오독 한 그, 씹을 때마다 오독오독 하잖아요. 그, 누룽지가. 아, 그것 때문에 뇌가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간, 공부할 때 이걸 간식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뇌가 자극이 되니까, 공부할 때, 집중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 찹쌀 현미는 지하의 지수가 낮아요. 지하의 지수가 낮기 때문에, 지하의 지수가 낮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바로, 그, 포도당이, 뇌로 가는 포도당이 일정하게 간다는 거예요. 밀가루, 쿡! 특뭐 이런 것들은 그빵 이런 것들은 어, 포도당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또 떨어져요 그거는 이제 포도당이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바로 떨어진다는 말은 바로 또 배가 고파진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남아도는 포도당들이 있습니다 남아도는 그 포도당들은 다그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 사람 몸에서 필요한 거는 일정량의 포도당이에요 일정량 현미로 먹으면 이확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포도당을 공급해 줍니다 왜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포도당 지하의 그, 어,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살찔 염려가 덜하다고 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포도당으로인 머리로 천천히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또 오독오독 내가 자극되고 그러면 공부할 때, 집중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살도 덜찔수 있겠죠. 여러분 이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주부님이라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현명한 주부님이라면 바로 현미, 찹쌀 현미로 간식거리 해주시거나 밥을 할때 섞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또, 이, 그, 이 찹쌀 현미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식이섬유를 갖고 있다는 게또 특징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껍질을 덜깐게 현미니까, 그 식이섬유가 당연히 찹쌀 현미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 어, 이 식이섬유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물론 이제 그 찹쌀 현미뿐만 아니라 다른 이 야채 뭐 이런 것도 그 굉장히 많은 그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채 값이 얼마죠? 파한단 얼마일까요? 샐러드 한 봉지에 얼마인가요? 근데 이 찹쌀 현미는 3만원대 중반에 10kg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달 동안 먹어도 남아돌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 가성비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을 꾸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어, 그 이런저런 그 다이어트 약이 많이 있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는 바로 식이섬유하고 운동입니다. 어, 한번 다 뒤져보셔도 결국엔 돌아서 돌아서 그것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식이섬유가 또그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이 식이섬유가 이 몸을, 몸으로 흡수가 되면 소화가 이 위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쭉 소장, 대장까지 쭉 내려와서 밖으로 배출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 독소를 다 끌고 내려갑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요리하실 때 생선 요리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배 갈라가지고 내장 다 꺼집어내서 버리시죠 생선에서 중금성이 어디에 제일 많이 쌓여있나요 몸에 안 좋은 것은 다 내장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다 내장에 쌓여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밖으로 빼내야 될까요 바로 식이섬유 를 섭취를 해서 그것들을 긁어서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억지로는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몸속에 있는 것을 안 좋은 걸 끌고 나가면 노폐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부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죠. 좋아지고 건강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살도 덜 빠지고 살도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유산균에도 좋습니다. 우리 일부러 유산균제, 뭐 시범유산균 뭐 이런 식으로 된거 유산균제 억지로 일부러 먹잖아요. 그렇죠? 비싼 돈 주고 유산균제 먹는데 그런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하지 않으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유산균제가 어디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번식을 하고 그러나요 바로 소장 대장 이런 곳에서 먹을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식이섬유는 위에서 소화가 안되고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유기서, 유, 유산균들이 기유그 식이섬유와 함께 남아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번식을 합니다 그게 빡빡빡빡배로 늘어나죠 바로 유산균제를 먹으면 더 효과가 있는 바로 찹쌀현미 같이 드세요 예.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 현미는 지아의 지수가 낮습니다 일반 현미는 지금 55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어... 현미와 어, 현미만 드... 저같이 100% 현미만 드실 수도 있고 어... 몸에 좋으니까 일반 그 쌀이랑도 같이 드시면 좋아요 어, 저같은 경우는 수양미에 이 찹쌀 현미를 같이 섞어 먹거든요 수양미의 구수함 찰짐이 이 찹쌀 현미하고도 잘 궁합이 맞습니다. 몸 생각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이 찹쌀 현미로 아, 식단을 짜시면 어, 도움이 됩니다. 현미가 좋잖아요. 근데 맛없는 현미 말고요. 맛있는 현미 드세요. 어, 수양미랑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이 있고 그리고 일반 그 맵쌀과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일반 맵쌀도 어, 그, 좋아요. 그, 경기미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재배 지역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집니다. 이, 경기미, 어, 이것과 찹쌀 현미, 예, 섞으시면 찹쌀 현미에 찰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맛있는, 과성비가 짱인, <웃음> 예, 상품으로 식당 구성하시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찹쌀과 같이, 수양미도 같이 파는 상품도 있어요. 찹쌀하고 수양미랑 같이 섞어서 드시면 좀더 저렴하게 어, 구매하실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1그 플러스 1으로 되어있는 상품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겠죠, 여러분? 네, 아 어, 이렇게 이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어 이제 한번더 마무리하면서 시작을 그 볼게요. 써머리하면서 어, 백진주는 어떤 음, 특징이 있다고요? 바로 제일 맛있다, 제일 찰지다 제일 찰지다. 그리고 제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신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쌀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백진주 쌀이 제일 찰지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쌀. 바로 이 수양미. 수양미가또 맛있는 쌀이다. 구수서 주부님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쌀이다라고 제가 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구매하시면 좋은 게이 찹쌀 현미. 어, 그리고 가장 가성비 좋은 건 찰진쌀. 네, 찰진쌀 미호. 일반 식당에서 재료 신경 쓰시는 일반 식당에서 많이 주문하시는 가성비 좋은 쌀. 어,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찰져가지고. 자, 이쌀이세 요요 가지. 어, 백진주 수양 미 찰진 쌀이 어, 효도 쌀 삼총사입니다. 왜요?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맛있고 찰지기 때문에 아, 아주 인기 많은 효도 쌀입니다. 다른 단체 선물이라든가, 어, 지인분들한테 생일 선물 아니면 저기 개업 선물, 뭐 이런 것들 선물하실 때 아주 인상적으로 선물해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쌀입니다. 왜요? 무게감 있고, 부피감 있고, 한달 동안 계속 어, 쓸수 있는... 아,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도 반짝반짝한 하루 되시고요. 남은 시간 좋은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집밥 하시고요. 아, 햇살미남 이만 들어갈게요. 반짝반짝 <웃음> 다음에 또 봬요. 안녕